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보처강입니다. 최근에 또다시 K-방산의 대박 소식이 있었습니다. 천무 다련장 로켓을 폴란드가 300대나 사간거죠. 에이... 자, 그런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폴란드가 대체 무슨 약을 쳐먹었길래 갑자기 한국산 천모를 300대나 사갔던 것일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모가 어떤 무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원래 우리는 소련의 BM-21 그라드 이 220mm 방사포를 똑같이 따라 만든 130mm의 구룡 다련장 로켓을 쓰고 있었어요. 그라드에 비해서 구경이 약간 커져 가지고 위력이 조금 늘어나고 사거리가 길어지고 소소한 부분들이 개량된 거 빼면은 사실 그라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라드에 단점도 똑같이 가지고 왔어요. 발사관 하나하나에 수동장전을 해줘야 되다 보니까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명중률도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다른 장로켓 같은 경우에는 넓은 면적의 지역을 동시에 많은 화력을 쏟아 부어가지고 제압을 하는 무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져봐도 그라드와 고룡의 명중률은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미래전에 대비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은 미래전에서는 내가 쏟아붓는 화력 대비 살상률이 생각 안 나올 경우에는 탄보급 소유는 굉장히 많이 먹는 데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 미국제 에메랄레스를 대량으로 사오게 됩니다. 이에메랄레스라는 체계는 227mm 로켓 12문을 가지고 있는 체계인데요. 탄생 목적부터 소련의 기갑부대를 갖다가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제압을 해버리려는 그런 무기체계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도 굉장히 길어요. 45km 이상이고, 주력탄은 넓은 지역에 전차의 상부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대전차 자탄을 쫙 뿌려 가지고 기갑자력들을 잡는 식이었죠. 위력도 굉장히 있습니다. 여섯 문 단위로 코드화가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컨테이너가 두개 달려서 1 2문인거거든요 그래서 재장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프레인으로그컨테이너만 교체해주면 되니까 탄창 교체하듯이 게다가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저기 여기 있다고 하면 순식간에 이잉 돌려가지고 푸슝푸슝푸슝 꾸는거죠. 타격통제 장비도 굉장히 고급이라서 다련장로패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걸프전 때 직접 맞아본 이라크군의 소감을 들어보자면 하늘에서 강철 비가 내린다고 틸레인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m l r s 의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돈 많은 일본이 m l r s 를 99대나 살 동안 정작 m l r s 가더 필요한 우리나라는 58대에서 그쳤으니깐요. 심지어 IF가 터지면서 m l r s 를더 이상 도입해올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한국은 이렇게 된 이상 내가 직접 만들습니다 이렇게 한국형 m l r s 개발 사업이 시작됩니다. 목표 성능은 딱 m l r s 였어요 진짜 m l r s 를좀더 저렴한 값에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바로 천문입니다. m l r s 를 최대한 저렴하게 만들어보기 위해서 m l r s 는 원래 궤도식 차체에 올려서 쓰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의 천문책에는 크롭 위에 얹어서 쓰도록 개발했습니다. 좀더무 값을 낮출 수가 있었죠. 뭐 물론 궤도식이 험지 돌파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트럭식은 험지 돌파에는 약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다연장 로켓포 체계에는 그다지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의 다연장 로켓들이 궤도식 차체가 아니라 트럭 위에 얹어가지고 사용되어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다연장 로켓포 체계는 험지 이동을 하면서 전방에서 뛰는 무기 체계가 아니라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좀 MLRS의 차체는 바인 투자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트럭식 차체에 올려가지고 도로에 에서의 기동성이 굉장히 올라갔죠 그리고 mlls의 장기인 반응속도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mlls가 전자전능비의 성능 한계로 인해 가지고 로켓포를 돌릴 때 방위각을 먼저 돌리고 그 다음에 고각을 잡는데요 천모는 방위각과 고각을 동시에 잡는 거죠. 잉 하고. 그래서 훨씬 더 방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게다가 BTCS 체계, 즉 사격 제어는 지휘소와 동시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에 가입된 물건이라가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확하게 저게 사격 제어는 넘겨받아가지고 쏘고 피는 능력에 아주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트럭식으로 개조하면서 화력이 반가죽나버린 하이마스랑 달리 로켓 12문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화력 역시 기존 MLLS랑 똑같았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하이마스처럼 통송기에 넣어가지고 굳이 공수할 일이 없었거든 그래서 큰 트럭에 얹어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게다가 최신 MLLS나 하이마스의 성능을 잘 구현해놔가지고 무유도탄도 사거리 5 0 k m 이상을 달성했고요 GPS 유도로켓 같은 경우에는 GMLLS탄 즉 미국제 GPS 유도로켓과 굉장히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천모를 도입하면은 하이마스의 2배급 화력을 하이마스와 동등한 정확도에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MLLS에 비해서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올린 게 바로 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대량 생산해둔 구룡의 131mm급 로켓 있잖아요. 이것도 버리긴 아깝잖아. 그래서 호환해서 사용 가능합니다. 컨테이너 화 시켜가지고 장전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구룡이 36발 장착을 할수 있는 데 비해서 4발 더 장착한 40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 잘 팔릴 것 같잖아. 출에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227mm급의 무유도탄이죠. 사실 편모책이나 m l n s 책이나 주력탄은 이 무유도탄입니다. 그런데 이 무유도로켓의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이게 뭐 기술이 없어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라요 약간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원래 한국은 MLRS 그리고 천모를 운영하게 되면서 탄약이 이원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천모에서 쓸수 있는 탄도 MLRS에서 호환이 가능하게끔 개발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 맘대로 그냥 쑤셔 봐가지고 쓴다고 써지는 게 아니라 미국이 그걸 허가해야 됐었어요 근데 미 의회가 이걸 좋아하겠냐고요 원래 우리는 미국제 MLRS 탄을 라이센스 생산해 왔습니다 하나에서 그럼 더 이상 자기네가 라이센스 비를 못 받잖아 손해 딴지를 겁니다. 어? 기준에 맞는 대전차 자탄의 불발률을 1% 미만으로 낮춘 물건을 만든다면 내가 허락해 줄게 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게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이에요. 현재 모든 나라의 대전차 자탄의 들 불발률이 1%를 한참 넘거든요. 가장 낮다고 하는게 미군건데 미군것도 5% 이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걸 만들어왔어요 또. 미의회가 또, 또 벙찐거야 해서 다시 억지를 부립니다. 야 이거 사막이랑 수풀지형에선 아직 실험 안해봤잖아. 거기서 쏘면 1% 안나올걸? 그래서 다시 사막과 수풀 지형에서 모유도 로켓에 달린 대전차 자탄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 1%가 미세하게 넘었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허가가 안났어요. 미군 같은 경우에는 대전차 자탄의 불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거기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폭하게끔 신관을 달아가지고 쓴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모유도 로켓탄의 공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여기에 대전차 자탄들이 쭉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자탄의 크기를 늘리기는 어려워요. 즉 안에 들어가는 적 전차의 상부장갑을 뚫을 수 있는 폭양량을 줄여가지고 거기에 자폭신관을 달아야 되는 거죠. 이러면은 위력이 줄어듭니다. 근데 한국으로서는 위력이 줄어드는 대전차차탄은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은 올해 개발 완료를 목표로 위력은 그대로면서 물발률 은 어떤 지형인건 간에 1% 미만인 물건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시그니처 무기인 227mm급의 무유도탄이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래서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이 무유도탄이 개발될 때까지는 무유도탄 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냥 구룡탄을 호환 가능하게끔 만들었으니까 구룡탄을 쓰고 p s 유도 로켓을 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일즈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뭐 중동의 모 국가가 수천억 원어치 사간거 빼면은 그다지 주목할만한 수출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빡대가리 푸틴 성님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폴란드는 자기 옆집 사는 아저씨 가 극악무도한 살인마라는 걸 깨닫고 급히 전력보강에 나섭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켓 전력을 한번 딱 보니까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재 폴란드군이 사용하고 있는 다른 장로켓은 wr40 이라는 물건입니다 이거는 그라드 시스템에 폴란드 라이센스 생산 버전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였거든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서로 그라들를갔다가 많이 썼는데 아무리 많이 서로 로켓을 퍼부어도 그다지 유유타를 매기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서로 병림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마스를 딱 투하해 주니까 이게 게임 체인저가 돼서 러시아군의 대가리를 막 깨고 다녔던 거고요. 결국 이 WL40 가지고는 도저히 러시아군에 비해서 우위를 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또다시 눈물을 머금고 기존에 있던 WL40 체계를 전부 다 매몰 처리하기로 해요 그리고 해외에서 고성능의 자연장 로켓 사오기로 하죠 첫 번째로 몰망했던 거는 하이마스 였습니다 근데 그래도 하이마스를 도입을 해오는데 국내 방산업계 다 죽으라고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요구를 했어요 로켓 발사기만 파오고 차체는 폴란드 것을 사용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고객님 우리도 까오가 있지 니네 허접한 차체에다가 우리 하이마스 올렸다가 제성능안 나오면 전세이가 우리 비웃을 텐데 그 고객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가격 할인이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마스를 500대를 도입하려고 했었거든요. 고객님 우크라이나에서 하이마스 활약하는 거못 보셨어요? 뭐 사기 싫으면 마시든가 폴란드는 또다시 쉭쉭 하면서 들어와가지고 하이마스 20대만 사고 끝낸다고 한 다음에 그냥 WR40을 계속 양산에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협상장 밖에는 또다시 한국인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대기하고 있었죠. 절차 한번 시승해보시죠. 폴란드는 시승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했죠. 성능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아까 전에 내가 미국한테 했던 요청들 그거 다 들어줄 수 있는 있는지 없는지만 그것만 대답하죠 한국의 반응은 YES OR YES! 그래서 한국은 폴란드산 차체에 선무 발사기를 올리는 조건으로 300대의 판매고를 올릴 수 있었고 탄약값 포함해가지고 약 8조원의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근데 이건 한국이 참 머리가 좋은 게 미국이 약간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다련장 로켓이라는 체계는 차체값이 그렇게 이윤이 많이 남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윤이 많이 남는 부분은 바로 탄약값입니다. 한마디로 프린트 싸게 팔아먹고 잉크를 비싸게 파는 게 가능한 게 바로 이다련장 무기 체계예요. 근데 미국은 차체에다가 자기네 하이마 시스템을 이식하기 위해서 기술 이전하는 것에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꼈거든. 뭐 의외에서 승인도 잘안 해줄 뿐더러. 결국은 이렇게 한국한테 시장을 빼앗긴 거죠. 게다가 무유도탄도 올해 개발이 완료되기로 했으니까 이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요. 참고로 폴란드가 8조원어치만 살것같아서요 여러분? 천무의 신형탄은 꾸준히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천무 체계 367대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한약 소요 비용으로 액수가 무려 물론 이걸 한꺼번에 다 사는 게 아니고 수십 년에 걸쳐서 계속 생산하는 시기이긴 한데 우리보다 전시 예비탄 개념이 좀덜 빡센 폴란드는 이거보다 액수가 좀 적어도 어쨌든 수십조원어치의 탄을 지속적으로 자기네가 라이센스 받아서 생산을 해서 쓰든 아니면 한국에서 직도입을 하든 계속 구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 하이마스를 이긴 것은 굉장히 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앞으로 수십, 수백조원을 벌 수도 있는 가련장 로켓 시장에새 지평을 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아무튼 포스카 성님들 사랑. 합니다 고객님.